야, 오늘 인간이 백층다 깼대 이제 우리 좀 쉴까? 나중에 오 52층에서 놀자 야, 근데 엠붓시 이러다 곧 잘리는 거 아니야? 그니까, 개환전 트롤이 이번에 아이즈 병원 갔대매 맞아, 인간한테는 찔렸대 크크크크게 <웃음> 도어즈 공식 트롤 확정이야 크크크크니까, <웃음> 그러니까 그래도 귀여우니, 봐줌 너, 설마. 야, 이번에 도어즈 유명해졌다고 유튜버들 겁나 와서 사진 찍어대. 여기 가무슨 관광명소임? <웃음> 이게 다 십자가 파는 제프 아저씨 때문임. 인정, 인정. <웃음> 근데 사실 난 별로 상관없음. 더욱 <웃음> 애부럽 너랑 피규어는 일도 조금 하고 우리는 막 노동하고 너무 불공평해. 이게 바로 인생의 진리지. 이게 바로 퍼펙트 끝끝. <끝> 야야 괜찮냐? 병원에서 한달 동안 안양 넣으래. 그러게 평소에 보호렌즈 좀 끼라니까. 그렇게 업 부방비하게 다니니까 그렇지? 내가 못 살아. 아닌간이내눈 찌르고 갈줄 누가 알았겠냐고. <웃음> 야구 공 그렇고 이번에 엠보시 휴가 끝나서 돌아온다는데 환영식으로 십자가 봉인 한방 고? <웃음> 야엔부시, 휴가 잘 다녀왔냐? 그건 그렇고 너리에 선물을 준비했어 여기 좀 볼래? 어? 크크크크크크크크. 이걸 숙내 귀여운 자식